오늘은 9월 1일이고요.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에 일어났어. 오늘은 쇼핑하울 찍으려고 스튜디오를 빌렸거든요. 준비해가지고 촬영하러 가야 돼요. 8월에도 한번 찍으려고 스튜디오를 빌렸는데, 너무 별로여가지고 못 올렸거든요. 돈만 날리고 왔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친구 집에 모여서 방콕 여행 영상을 봤거든요 그 알고리즘에 뜬거다 봤는데 제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행 가기 전에 보면 너무 좋을 정보가 한 바가지 들어있는 너무 유익한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제 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저는 좀 객관적인 판단이 잘안 되니까 제3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영상에 사사가 없다. 여행 영상인데 너무 불친절하다. 쇼핑만 한다. 먹고 문화를 체험하는 게좀 주가 돼야 되는데 토크쇼같이 우리가 만이나 하고 있다. 라고 분석을 해줘가지고 머리를 망치로 한어요 시계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기깔랑 기강을 딱 잡아가지고 방콕에서는 기깔나게 찍어오기로 했어요. 친구들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여행 유튜버처럼 완전 정보를 가득 담아가지고 여행할 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여행 브이로그를 만들어오겠다 다짐을 해봤습니다. 요새 하는 게 있는데 3일차 출석 중인 스피킹 영어영 왕초 일주일 무료 체험 중이거든요 영어를 조금 해볼게요 He i s a doctor He i s a doctor He i s a doctor 이렇게 스피킹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시죠? 그럼 It's not bad Bad It's not bad It's not bad It's i t not cold It's not cold It's not hot It's a, It's a pouch It's a pouch It's a pouch You look tired How are you? I'm not tired I'm not t e d I'm n e 배민 쿠폰 받으러 들어왔어요. 저 배민 VIP거든요. 김치찌개 먹고 촬영하러 가려고요. 여기 10시에 문 여는 집이에요. 10시까지 존버를 했습니다. 김치 김치 야야. 김치찌개 하나 하고 밥이 있나? 집에 빵이 하나 있어서 김치찌개만 시키면 되겠어요. 여기는 진짜 찐 맛집이어가지고 리뷰 이벤트도 없어요. 김치찌개가 반빈 도착했어요. 제주시켜먹고 있는 와양 김치찌개요, 진짜. 왜안나래식처럼래미 모래식이. 어. 스펠링도 틀었어. <목소리> 무슨 LG 아니지. G 업죠, 마트에 듭니스마트 아니야? 사진을 마트. 사진 봐. 자, 어, 제가 핫식스 같은 그런 에너지 드링크를 좋아하는데 핫식스 더킹 러쉬 상큼해가지고 이게 참 맛있더라고요 앞머리를 잘라놔가지고 잘 말려야 돼요 스튜디오를 빌려놨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저번에도 촬영할 때 소나기이긴 했는데 그날도 비가 내렸단 말이죠 비를 모르 다니는 인간도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이뭐 해보고 싶기도 했고 집 구성에서 찍어봤는데 저희 집이 좁다 보니까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스튜디오를 또 빌렸습니다. 이건 협찬 받은 맨투맨이고요. 강아지 세 마리가 포인트인 맨투맨입니다. 저는 X 스몰 사이즈였는데 아빠 옷을 빼서 입은 것 같은 지립다 큰 느낌이 아니라 딱 보기 좋게 방방한 핏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스튜디오 촬영하러 가는 거라서 편하게 입어봤어요. <목소리> 나 m not a star, I'm not a star, I'm n o 촬영 마쳤습니다 3시간 빌렸는데 좀 빠듯했어요 집에 왔습니다 3시간 동안 말만 해가지고 무고 너무 아파요 배도 너무 보고 약간의 크림 크림이함이 아예 크림이 좀 들어 그죠와 삭순 딱! 해보자! 10, 2, 시작! 사이는 그럼! 사이는 그럼! 탱크 가스름이. 는 미매 뭐가 맞냐? 알아서 자식, 일... 자식, 자 자식, 자식, 자식, 자식, 자한자만 자식, 자식, 자 자식, 자식, 자식, 자 자식, 자식,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성가방 탈이 보다 많잖아 어, 진짜 많아기 새로운 거든거나 말거나 말이죠 쇼쇼쇼 대하 쇼쇼쇼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철판한다 고진 진짠가 봐 구르미 샴푸는 쿤달, 네이처 피치, 밸런싱, 실키 코트, 애견 샴푸, 화이트 런더리 향을 쓰고 있습니다. 아, 코에 넣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일로와 로와이수로와와로와로와로와이수오어했로와요울음식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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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s not. No, she's not. <목소리> 부산이 비가 좀 부슬부슬 오고 있어요. 친구가 또 파전 먹는 이거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가지고, 화전이 미친듯이 먹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 시킬까? 시킬까? 한말 할까? 할말 음. 음. 있어. 존냄새 나. 웃자자고 웃자까 아... 어... 이거 진짜 큰데 카메라에 안 담기네 오 진짜 크거든요 뉴스를 봤는데 오늘 저녁부터 비가 진짜 많이 온다 물폭탄이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되게 고요해요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지 내미... 급이라고 해가지고 저 매미 왔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인 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저희 집이 10몇 층이었거든요. 집막 흔들리고 유리창 다 깨지고 버티칼 아세요? 블라인드는 가로잖아요. 버티칼은 수직으로 된 블라인드 같은 거거든요. 버티칼이 막 진짜 다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매미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매콤해요. 땡초고추장이어서 매콤해요. 맛있게 맵습니다. 일어났습니다. Is she a doctor? Is she a doctor? Is she a doctor? Is she a doctor? Is she a doctor? What is the date? What is the date? What is the date? What is the date? What is the date? What is the date? Date. What is the date? What is the date? 지금 비가 살짝 그쳤거든요. 비 그친 틈을 타가지고 수름이 데리고 산책 갔다 오려고요. 옆에서 빨리 나가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이베필드 레글런 맨투맨을 입었고요. 제가 어깨가 넓어가지고 이런 거 잘못 입으면 엄청 넓어 보이는데 이렇게 레글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어깨도 안 넓어 보이고 이것도 x 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흐르는 듯한 딱 예쁜 핏이 나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카고 롱 스커트를 입어봤습니다. 바지 아니고, 침합니다. 캐주얼하면서 편한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놀람> 먼저는 대패삼겹살입니다. 구우니까 양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한 봉다리 1인분인가 싶기도 하고. 먹다가 모자라면 한번더 구우려고요. 있더라고요. 거의 안쓴새 거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 일단 눈에 띄어가지고 발라놓으려고요. 태풍 때문에 뉴스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 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해 무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갈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친구는 지금 서울에 또 출장을 가가지고 부산에 없어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친구 집에 좀 있어 보려고요. 지금 겁나 쫄았어요. 매미가 벌써 쉽고. 9년 전 태풍이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매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무서워하는 걸 보고 왜 저러지 하실 수도 있을것 같은데 30년 살면서 제일 무서웠고 기억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태풍이었어요. 수병공원에 가면 매미 때떠밀려 바위가 박제돼 있을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거든요. 1. 월화 2박 3일 정도 먹을 식량을 좀 챙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신라면, 파게티. 영상 편집도 해야 돼가지고 맥북도 챙겨갈게요. 윤나께는 카메라도 챙겨갑니다. 바람소리가 너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에어팟도 챙겨가겠습니다. 희나이랑 음, 갔다 올게요. 이슬아 <웃음> 이와중에요 귀엽고 날리고 제 피날룩 바지는 쿠팡에서 구입한 반바지고 이베필드 후드티고요 이것도 X 스몰 사이즈예요 로고가 크게 딱 박혀있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후드티 많이 입었는데 그레이 후드티의 정석 같은 후드티예요 이벤트 선물 준비해둔 게 집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서 일단 챙겨왔습니다. 친구들이랑 버터 오징어 해먹으려고 사둔 건데 집에 간 김에 생각이 나서 챙겨왔어요. 어제 먹고 나면 대피 상겨 집에 남아있는 라면 일단 다 들고 와봤고요. 콜라도 챙겨왔어요. 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대부분 결항됩니다. 신남로의 최대 풍속은 사람이나 골동이가 날아갈 정도인. 멸치 잘 먹어. 많이 먹어. 승이 밥다 먹었어요. 밥다 먹었어요. 어디 가? 오늘 아침도 라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란을 하나 더 넣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딱 피크라고 했거든요? 벌써 무서운 거지. 우유, 생크림, 카스테라.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방금 영상 편집 다 했거든요. 달달한 거 하나 먹으려고요. 친구 언니가 친구랑 저랑 같이 먹으라고 밥을 시켜주셨어요. 친구들 다 자매예요. 제가 외동이라서 자매인 친구들이 진짜 너무 부러워요. 특히 언니. 언니는 친구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언니가 최고예요. 친구가 지금 케이텍스고 내려오고 있어요. 친구 오면은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 상으로가내려진왔이니다그래 음, 소량만 좀.. 소왜 앉아? 왜 앉아? 힘난 노래를비해 친구 집에서 2박 3일, 한박 4일 이따가 진 집에 왔어요 제요리창이 박살이 나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멀쩡하네요 오늘 택배를 어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서 홍삼 좀 먹고 착게 오느라고 친구 집에 제 휴대폰을 놔두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대폰 찾으러는 못 가겠어요. 내일 찾으러 가려고요. 택배 박스밖에 안 썼는데 너무 피곤해. 출석해야 되는데 휴대폰 놔두고 와가지고 출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일주일 체험 끝났거든요. 혼자 벽 보고 말하는 거긴 하지만 대내있는거좀 괜찮길래 가격도 괜찮고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겁졸일 수가 없네요. 아쉽다.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I s l l share my screen. i l s h a r y o u r e e n I'll s a r e my screen. I'll r y s c I'll share my screen. I'll share my screen. I'll share my screen. I'll share my screen. I'll share my screen. I'll r e s c r e e h a r y s c r e e h a r e my s c r n I'll share s c r e e h a r screen. I'll h e my screen. I'll s h e my screen. I'll s h a e my screen. I'll s h e my screen. h r e y screen. i h a e s e e n i l h a e my s c r e e a r e c o u l d share my screen. I'll s h e s c r l a r y s c r e l l r e y screen. I'll share m e e n i l h a e s c r l l share s c r e l r e my s c r e e l e my s e e n I'll h e my s e e n I'll h e my s c e e n i e c a n I'll s h s c e e n I'll s h a r my s r o w We can finish this up tomorrow. y o can, can finish this up tomorrow. tomorrow. I'll give it a read. I'll give it a read. I'll give it a read. I'll give it a read. i t read. I'm in trouble. I'm in trouble. I'm in trouble. I'm in trouble. I'm in trouble. I'm in t r o e For a o n g time. No control control. You're o i n g to go t g o Sorry to disturb you at this hour. Did I catch you at a bad time? Did I catch you at a bad time? If you're busy, I can come back later. If you're busy, I can come back later. 저희가 지갑이 다 똑같거든요. 모르고 사장님 지갑을 챙겨 와버렸어요. 휴대폰 가지러 가면서 지갑 갖다 주고 와야겠어요. 내 지갑인 줄 알았어. 지금 제 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흐르지 않는데 잘잘 흐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아. 왜이러고 근런데 디지털카메라 출사하러 가야 하는데 태풍 오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일주일 약속, 스케줄 이런 게 그냥 다 캐슬. 보기보다 계획적인 인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 뭐야? 뭐... 뭐 어. 아... 그대분이 없네요. 그냥 기막개인 거지. 오늘 아침은 누룽지밥,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는 땡초와 쌍추, 된장, 썩어가던 김치찌개를 한번 살려봤어요. 디저트는 딸기, 바나나, 요거트, 스무디, 딸바요입니다. 친구 집에 영상 편집하러 다녀오려고요. 아침에 유진스 영상보다 한무리더 잘랐어요. 반스를 산게 도착해가지고 뜯어보려고요. 베이지색 블랙으로 사고 싶었는데 이미 품절. 그래서 호데즈 컴바인 이너웨어 베이지 여성 햄팬티 6종 중에 그레이, 옐로우, 힌디핑크, 올리브 베개를 선택했습니다. 호데즈 컴바인 팬티를 좋아해요. 싸고 질이 좋아서 오래 입어지더라고요. 근데 심심하지 않게 브랜드 로고도 박혀있고 CK 팬티 같은 반스입니다. 짠! 바프지범멘토맨는 입었고요. 하프지범 에는심심하게 받쳐 입으니흰 티셔츠가 생명이에요. 이흰티를안 맞춰 입었다. 그건 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아좀 입었어요. 제나이 서른이지만 열일곱 느낌으로 가방도 야무지게 싸가지고 친구 집에 가보겠습니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안돼. 안돼. 가방만 보이면은 지도 갈 거라고. 오. 오. 저는 이에어팟 맥스에 그 투명한 젤리 케이스 같은 거? 그거를 씌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네. 벌써 키스가 많아어 젤리 케이스 씌우셔야 돼요. 저는 이미 벌써 허벌이라 포기했습니다. 다음부터... 다음뭐 아, 어, 있냐... <웃음> 근데 저 물건도 없는데... 나 아무도 없습니다. <웃음> 빨리 물 먹여야겠다 <웃음> 이슬은 지쳤나요? 아 메인 댄서 전반장 난잘 우는 남자 좋아해 잘 웃고 잘 우는 남자 저렇게 잘 우는 애 좋아 잘 우는 애들 많이, <웃음> 많이 울어 절어서 울고 못가서 울고 다 운다 두뇌가 들었네 agle원아! <목소리도> 배고파고 <목소리도> <목소리도>